원래 생각은 여기 멕, 멕시코 본토에, 원래 생각은 멕시코 본토에 와갖고 색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어, 반짝반짝 빛나게 멋있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 저랑 같이 여기 본토에 온저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스프린터 벤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서 가고 나는 이제 뒤따라서 갔는데 항상 그 분만 건문받고 내려서 안에 들어갔고 붙잡혀갔고 지갑도 이렇게 보여주고 털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같이 이렇게 다녔어도 그게 다이 자동차가 아니 차가 좀 낡아보이고 이렇게 후져 보여서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어, 외관이 너무 좋아 보이면 은이도둑들에 타겟이 될것 같아서 외관은 그냥 대충 녹, 지금 이런 녹이 더 이상 녹쓰지 않게 이제 방지하는 정도로만 하고 제가 직접 하고 어, 나중에 이제 진짜 뭐 한국에 이사를 갖고 갈때 그때 전생을 아주 버티게 어, 할 생각이에요.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녹쓰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 제가 직접 샌딩하고 어, 프라메일 페인트 그러니까 어, 녹방지하는 영업 까 지만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보수를 안 하면 이거 너무 썩을 것 같은데 밑에도 그렇고 페인트샵에 가서고 페인트 칠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 너무 이뻐도 안 좋은데 아, 너무 이뻐도 너무 이쁜 거 필요 없는데 여기 중남리에서는 괜히. 도둑들한테 타격 될것 같은데 지금 작업이 예, 작업할 게 너무 많아 갖고 예, 이거싹 벗겨내면은 여기에 그냥 프라이머리만 또 칠해 놓을 수도 없고 예, 그냥 어차피 다 칠해야 될것 같아요. 펜스샵에 가고 예, 그냥 다 칠해야 되겠습니다. 예, 프로페셔널하게 칠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서, 어, 견적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늘 맡겨갖고, 21일 걸린대요. 21일. 외부, 내부, 전체. 전체 도색해서 6만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 있잖아요. 그게 4,000불. 4,000페소. 그러니까 200불. 어. 그것까지 해서 총 3,200불. 네, 제 이름 있죠? 6만대에서 tortilla. t o r 아우가다. 아하. r e so yummy. How can I say yummy? Yummy. Delicioso. 음. Delicioso. d e l i c i o Delicious. Sabroso. Sabroso. <웃음> 저차 맡긴 지 일주일 돼가그렇게 와봤는데요. 지금, 에이, <목소리> 올라. Hey, 어, 뒤에 다 뜯어내네. 여기 다 뜯어내고. 어, 위에, 위에는 좀 칠한 것 같은데요? 어, 싹 샌딩하고, 싹 칠했네. 근데 여기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했네 그 녹슨 거싹 벗겨냈네요 녹슨 거싹 벗겨내고 지금 이제 흰색에서 검색으로 칠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유리창까지 다 뜯어내네 완전히 다 분해합니다 완전 분해 싹 분해해요 유리창까지 분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녹이 그 녹이 싹 제거되고 이렇게 면면질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고 m u o t r a b a o m u o t r a b a o m u o t r a b a o p o d i n e r o 이거 뭐야? 이거 다 베낀 거예요? s i l t o se v w h doing now? Para que paquitar la pintura. Pintura? Sí. <웃음> pintura. Oh, oh, oh. Okay. Okay. Gracias. <웃음> 아, 두 번째 방문입니다. 아, 맡기고 나서 두 번째. 와, 원전싹 벗겨놨네 여기. <웃음> 완전 저기. 세 판만 남았어. 해, 올라. 올라. 시틀랄리가 저를 위해서 통역을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 제 벤이요. 와, 여기 있습니다. 제 벤. 와, 완전히 세차로 변했네요. 라이트도 아주 하얗게. 전 했고. 한 바퀴 돌려볼까요? 와, 색깔도 아주 이쁘게 칠했네. Yeah. Bueno, bueno. Gracias. Uh. Me g yeah. 아, 네 사다리도 아주 싹 붙여놨네 아 이거 색, 색깔 색깔 아직 마음에 들게 칠했네 이 색깔 다음에 또이게 칠하고 스프링도 칠했네 어, 스프링도 칠하고 I, I don't think I finished. Um, so the b o s s is not coming yet. Five minutes. Five minutes? Okay. What do you think? It looks like new. Like, yeah, it looks like e w Oh, we're good to 여기 아주 녹, 녹으로 아주 기본 벗됐었는데 녹이 쓸어갔고 이것도, 이 그릴도, 그릴도 블루도 싹, 채로 했 거예요. 이것도 네. 싹,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녹이 엄청 많이 쓸어진 건데, 네. a l a z o n a de... nosotros me conocemos como... Eh, no, no hay, no hay por el modelo que es, no, ya es carro, es un modelo viejo, ya no y a sin dos v a l o r e no es eh, c ó m o se llama, para e s t a r para asentamientos a s la gigantera se sí. a a hay muchos flotes de carros y esos 오토바이 배웁니다. 오토바이 타는 법. 오토바이 타는 거 가르쳐준대요. 지금 페인트 공장에 가야 되는데, 저번에 자전거 타고 갔는데, 자전거 타고 갔다 왔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버스 타고 간다니까 이거 이거 타고 가라고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지금 배웁니다. 배우고 있어요. 아베 마리아, i a o k t l e o t Como se dice en i n g l e o o m I don't know. Which one? Okay, sube, sube. No, no, no, bueno, s ú b e ¿Sí? Está bien, como tú quieras. Eh, primero, primero. Primero. a moto está descansando, te subes. Ya que estás arriba. No, no. primero sube. Eh, primero s ú b e t e ¿Qué es? a bájate, bájate. Eh? bájate, bájate. ¿Cómo bájate. te bajas? Okay. ok. Sí, ok. Eso es bajar. Uh -huh. ok. Ahora, Ahora, eh, bueno. so, <laughs> e like h uh, you know no te q a i e r o llevar p e r o no, no, no, no, o w o o o o no, i think no, n n n o o o a Ah, ah, this one. Este es... ¿como? ¿Turtle, acelerador, turtle? Este es, este es... Neutral, Neutral. green. Yeah. Primero. Ok, okay. ahí. Okay. Dale, dale, dale. No. Así. ¿Rápido? Sí, rápido. Yes. Es que está fría. Se l dice tan fácil, a ver t e s r t i e r s s r i e r o t e r r e p r i m e r a r i t r e e i i t a i i t a i i s i i r i i e r e e e r e r t r e r t r e u t r a l n e u t r a l r t r a r r a r r a r h s r a s r i Tercera Tercera o cuatro. cuatro Cuatro Entonces en cuarta ya no puede Entonces para regresar de cuarta a tercera o a segunda Aquí Allí okay. Tercera okay. Otra L Neutral Ah bueno, ok Pero do you understand? Uh -huh. Tú vas en cuarta y quieres tercera Ok Third s e c o n neutral, okay, I, despacito, despacito, despacito, a ver cómo le quitas la primera, ok, bien, ¿Sí? no es mejor así, verdad, espérame, espérame, espérame, ponlo es neutral, neutral, c ó m o bueno, puedes, ajá, ah, ah, no p no, o no. c ó m o e lo para ti, aquí o aquí, ok, ok, ok, ok, d e s p a c i o vas a caminar para que sientas el freno despacio, el equilibrio, okay. despacito, espera, okay. espera, despacito, e s p a o p a o despacio, despaci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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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a year ago First <laughs> time